다시 한편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브이로그 선택합니다. 브이로그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억들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하세요 내 프로젝트에서 열기 합니다 모든 에셋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오늘은 어떤 클립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모두 지우고 필요없는 클립들 지우겠습니다. 네, 저는 파랭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미지 10장, 10장을 준비했고요. 기존에 있던 영상들은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삭제할 때 하나는 남겨두고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삭제를 한 다음에 미디어에서 사진을 먼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영상을 나중에 삭제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밑에 있는 클립들이 흐트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효과도 삭제하겠습니다 사진을 10장을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한 화면에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부분을 늘렸다 줄였다 자유롭게 하시면서 편집을 수월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없는 걸다 지우고 저 스티커 3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끝까지 보여지게 할 것이라서 다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끝까지 나와야 하니까 음악까지 다 늘려주겠습니다. 맨앞에 효과는 멋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음...그리고... 텍스트를 편집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준비한 시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글꼴도 한글 한국어에 맞는 글꼴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저는 독도체로 선택을 했습니다. 텍스트의 길이는 사진 길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텍스트를 디자인합니다. 텍스트 크기, 서체, 저는 독도체로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조절하고 지금 텍스트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것은 효과를 미리 준 것입니다. In Animation, Out Animation, 그리고 그림자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배경색,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가로로 쭉 늘어지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진해서 농도를 25% 로 낮추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연한 바탕에 연한 띠 모양으로 맞추어 주겠습니다 텍스트의 길이를 사진 길이에 맞게 늘려 주고요 아래쪽에 보면 효과음이 있습니다. 저 텍스트가 인 애니메이션 타이핑 효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타이핑 소리가 나는 효과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음을 처음 글자가 시작하는 맨 앞쪽으로 맞추어 주겠습니다. 준비한 팔행 시에 텍스트도 텍스트 디자인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 효과음도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자인한 거를 복사해서 똑같이 팔행으로 맞추어 주겠습니다. 텍스트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옆으로 맞추고 복사해서 맞추고 이렇게 복사해서 맞춘 다음에 어, 글씨만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효과음도 복사를 해서 맨 앞에 처음 문구가 시작하는 부분에 맞추어 주겠습니다. 효과음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어, 잘못하면 이게 늘어나는, 늘어나기만 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얘를 꾹 눌러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텍스트 이제 입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시 문구를 한행씩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짧은 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타이핑을 하지만 만약에 긴 시, 긴 문장을 입력하시려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입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한글 워드 작업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어, 그런데 제가 한 사진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다시 사진 하나를 추가하고 다시 문구 하나, 문장 하나를 추가해,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진이 추가된 길이만큼 스티커의 길이도 늘려줍니다. 그리고 효과음도 하나 더 추가하고 트의 끝부분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요거 길이를 약간 줄여 주면 여기 끝에 다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이니까 음악 부분을 세밀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음악이 시의 길이와 딱 맞아서 딱 끝나는 부분이 맞으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중간에 뚝 끊기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끝부분을 상세 볼륨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볼륨 조절은 스피커 모양을 눌러서 음량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볼륨 조절은 내가 원하는 곳에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빨간 점이 있는 곳이 상세 볼륨 조절을 했던 자욱입니다 빨간 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는 것은 소리를 작게 했다는 표시입니다. 요 여기 볼륨을 조절할 때는 점에 맞추고 여기 손가락 있는 부분을 조절하시면 되십니다. 100%는 그 음악의 100%인 거고 소리를 작게 하려면 아래쪽으로 크게 하려면 위쪽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간에 상세 볼륨 조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점 삭제하겠습니다 마이너스키 누르면 삭제 됩니다 그리고 상세 볼륨 조절을 어디에 하냐면 맨 끝부분에 음악이 끝나는데 자연스럽게 끝나게 하기 위해서 빨간 기준선을 맞추고 플러스 키를 누르면 빨간점이 생기게 됩니다 빨간 기준선을 끝에 맞추고 볼륨을 0%로 내려줍니다. 그럼 100%에서 0%로 줄어드니까 음악이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상세의 볼륨 조절은 이렇게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음악과 목소리 동시, 노, 동시 편집할 경우에 구간구간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